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.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마한 너의 하얀 손 w be there.